리면안되 <웃음> 원래 이제 명령문 형태 나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자, 잘 봐. 이게 제잘 써야 되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 지금 주절은 이미 만들어놨어요. 프로토늄이 어떻게 됐을 텐데? 건너갔을 텐데. 건네졌을 텐데. 나쁜 사람들한테 여기 동사 형태이니까 가자고 하고 안전하는 거아니죠 근데 지금 이구절이안 보여요. 이구절이 구절이. 이 어인형이에요. 어디 여기. 그죠?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써야 될까요? 비인칭교호를 써줘야 될거 아니에요? if 쓰고, 비인칭교호. 왜? 이거 시간이잖아. 1분이잖아. 그치? 과정법, 과거 알려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어, 아, head, 그 다음에 뭐예요? one more minute, one more minute. 1분만 더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이렇게 써도 될것 같고요. 조금 더 시간이 늦었더라면, 이 정도의 의미로 살려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거 쓸 때는, 엔드는 굳이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 희국 여기서는 이제, 주전은 그냥 프로토닉으로 시작해서 쓰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은 응? 응. 참 감안해서, 이건 살짝 응용이긴 한데, 어, 앞에 있는 건 뭘로 보면 되냐면, 그냥 하나 그냥 부사나 부사구 정도로 보면 돼요. 저거는 전면구처럼 아주 상관없고요. 어, 1분만 더 늦었더라면, 1분만 더 늦었더라면, 플로토룸이 악당들에게 넘겨졌을 때 텐데, 알 네, 악당들에게 넘어갔을 텐데. 자, 수고 있는 가정법. 뭐가 포함되어 있다? 지금, 이 부조건적이, 이부조이 승력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다? 아원 모음이 유지해 있었다.